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작년 3월 4일 날 신청사 들어가셔서 개원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양의 가구를 사셨어요. 그 가구 중에 지방보원장실하고고등보원장실은수땡땡이라는가구에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책상과 의자를 사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수원고등법원장님. 예. 지금 법원장실에 있는 가구 제조사가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저 저 가구는 맞아요? 저 책상하고 쇼파 같은 거는 맞습니까? 책상 맞습니다. 예. 책상이 그러면 스땡땡 회사가 만든 제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퍼땡땡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라 했어요. 그랬더니 스땡땡 회사가 만든 여러 제품들을 샀다라고 해서 모델명까지 쭉 적어서 제출해 줬습니다. 근데 저 모델명들은 스땡땡이라는 회사의 제품은 없는 제품들입니다. 모델명이. 그래서 더 확인해 봤더니 저 모델명들은 한샘, 크로바 그런 전부 다른 업체의 모델명들이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이 상세내역 저희한테 주신 이 상세내역이 가짜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판로지원법에 따르면요 중소기업 제품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퍼땡땡이란 회사는요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스땡땡이란 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도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규정 위반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실제로 구매된 퍼땡땡 회사는요 논란을 계속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의 제품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사 쪼개기 같은 것들을 해서 납품을 해왔다고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던 회사입니다. 더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수원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사무용 가구를 살기 위해서 품평회를 엽니다. 자, 이 품평회에 참가업체들 보시면 4개 업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퍼 땡땡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이 4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납품도 안 받을 거면서 납품 안할 회사들만 모아 놓고 품평을 한 겁니다. 퍼땡땡이란 회사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 싶어서 저런 품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스땡땡이라는 회사로부터 퍼땡땡이라는 회사 제품을 구입한 것도 그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거는요. 이거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책상 계약 별도로 처리하고 의자 별도로 처리하고 또 가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 나눠서 체결하고 다른 기관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보여주세요 수원고검지검은 책상, 의자 다 통으로 묶어서 한 번에 수의계획 아니라 입찰로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업무 처리 기준 위반이고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조달청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라는 취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법원입니다. 법원.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뺏을 수 있는 법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한 내역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개한 데한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살수 없는 회사의 제품 사고 어떤 회사 제품 산다고 하면서 딴 회사 제품 사고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체결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거 공개도 안 하고 다 규정위반입니다. 다 규정위반 사실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저 스땡땡이라는 회사하고 또 다른 비품을 많이 구매한 아모라는 또 무슨 회사가 있어요 이두 회사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사가 겹쳐요 사실상 같은 회사예요 저희들이 왔을땐 근데 그런 물품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스크린도 안 되고 수원 고등법원장님하고 지방법원장님은 이거 확인하셔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